이렇게 지금 싹다 벗겨놓고 베이스 젤까지 발라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쪽 손은 천천히 하기로 하고 오른손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그거 써볼 거거든요. 스탬핑. 이 플레이트는 이제 알리에서 샀고요. 구매 링크는 그때 수강생 선생님이 보내주셨었어요. 코나드 사용해서 한번 스탬핑 메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코나드 전용 플래시예요 젤은 아니에요. 코나트저 스탬핑 찍을 거에는 바탕에는 아이즈미 크림블랑세 356번을 발라줄게요. 이런 느낌의 컬러예요 퓨어링 해 볼게요. 이어서 투콧 발라줍니다. 아까 소지가 가까이서 보니까 살짝 캐티클 라인에서 떨어져 있길래 조금 더 가까이 다시 발랐어요. 지금 제가 바르는 이 크림블랑제 라인이 조금 쓰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힘을 빼고 생각보다 살짝 도톰하게 발라주셔야지 좀 예쁘게 완성이 돼요. 큐어에서 나왔고요. 미경화를 닦아줄게요. 미경화 닦은 다음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물티슈 한 장을 깔아주시고 젤 리무버나 아세톤을 바로 옆에다가 준비해두세요. 쓴 일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오늘 사용할 패턴은 요 하운드 체크입니다. 내려놓고 오케이. 조명에 자꾸 반사가 되네. 요 무늬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예, 처음에 애초에 잘 찍히면 되는데요. 제가 아직까지는 잘 찍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반 플리쉬이기 때문에 금방 맨말, 금방 말라요. 최대한 빠르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사이사이 틈틈이잘 넣어주어야지 한 번에 예쁘게 찍혀서 수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쁘게 안 찍혀도 어차피 수정을 하면 되니까요. 부담 그 갖지 말고 잘 펴발라서 스크래퍼로 긁어 주신 다음 바로 똥 찍어서 손톱이 사이드랑 잘 맞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 찍어줍니다. 꾹탁 내주세요. 저는 지금 조금 잘된 편입니다. 이 상태에서 멀티슈린 감아 젤 리무버나 아세톤 사용해서 양 옆에 튀어나온 스탬핑을 모두 지워주세요. 지금 안 지우면 좀 이따 말라가지고 이따가는 더 지우기 힘들거든요. 스탬핑을 가장자리까지 예쁘게 찍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대충 적당히 찍은 다음에 가장자리 부분을 그냥 그려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상한 부분은 싹다 지웠고요. 그리고 이 스탬프 이것도 지워주고 체크 플레이트 판도 지워주세요. 말려주시고 소지도 진행해볼게요. 긁어준 다음 찍어주세요. 뿅 찍어서 멀리서 대본 다음에 한 번에 눌러줍니다. 꼭! 탁 대면 완성! 이제 깨끗한 물티슈 준비해서 리무버나 아세톤으로 양옆을 닦아주세요. 마르기 전에 닦는 게 훨씬 더잘 닦인다 훨씬 더잘 닦입니다 너무 무리해서 닦다가 다 지워버리지 않도록 살짝 조심해서 닦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스탬핑은 다 찍었고 지금 사이사이 빈 곳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이사이 빈 곳들 여기를 젤을 사용해서 채워줄 거예요 혹시 젤을 사용해서 채우다가 옆으로 삐져나갈 것 같으면 위에다가 한번 오버레이를 하고서 하시고, 괜찮다, 난 자신있다 하면은 바로 갑니다. 오늘 안경을 좀 쓰고 올걸 그랬나봐요. 이렇게 어느정도 그려졌으면 큐어링을 한번 살짝 하고 나와서 소지를 마무리해서 그릴게요. 소지도 그려줍니다. 여기가 조금 더 예쁘게 안 찍혀서 그릴 게더 많아요. 글리터인데요. 이것도 크림 블랑시에 있던 건데 너무 예뻐서 벌써 세 통째 쓰고 있는 글리터예요. 꺼내서 어디다 바르지? 중지에다 발라. 그리고 이두 개는 시럽 컬러를 발라줄 건데, 시럽 컬러는 아이즈미 소프트 코츠 217번이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오늘 다 아이즈미를 이제 쓰게 되었군요. 핏 같은 거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엄지에도 발라줬고요. 이어서 투콧 해볼게요. 큐어링 할게요. 이제 네 번째에다가 파츠를 넣을 건데 원래는 이 사이즈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크게 해서 그냥 왕 사이즈로 해서 투명투명하게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아 투명하게 할까? 조금 있게 할까? 그래도 하나 정도는 크리스탈이 들어가도 되겠죠? 크리스탈 하나 넣고 나머지는 투명투명하게 깔아게 거의 다 써서 없는 데일 글로 나올려나 일단 네번째 적당량 쪄서 올리고요. 어우 나오요 너무 많이 나왔어. 귀찮아. 가장 큰 곡부터 올려줄게요. 이게 혼자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엄지로 살짝 받쳐주고 다른 친구를 올려주세요. 오 무척 큰데, 제 생각보다 더 큰데요. 나머지 사이드에 하나씩 땡겨 나올게요. 어디 가니? 이 괜찮은 것 같으면 글루드라이 뿌려서 고정시킬게요. 이대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여기다가 체인을 두를지 한번 볼까요? 근데 뭔가 이 디자인이 골드 같으면서도 실버 같거든요? 근데 또 골드 같아. 그래서 대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골드일까요? 글리터 때문에 골드 같긴 해요. 아 골드네요. 올린 게 훨씬 예뻐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량 자르고 픽스젤이 담갔다 빼서 위에다가 얹어주세요. 확실히 올리니까 더화사해졌어요이 상태로 큐어링 한번 하고 나와서 엄지 마무리할게요. 이제 엄지는 파츠를 붙여줄 건데, 제가 생각한 파츠는 이거거든요. 약간 심심하긴 한데 아 확실히 <웃음> 확실히 반짝이는 게 예쁘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붙여야겠어요 얘는 아까 생각한 것처럼 중지에 그냥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비스듬히? 비스듬히 그냥 이렇게 파츠를 집어가지고 담갔다가 빼서 붙여줍니다. 위치 잘 잡아주시고 괜찮은 것 같으면 큐어링할게요. 이렇게 끝!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대박. 자 이제 얘네도 오버레이해서 마무리 해줄 거고요. 이 클리어젤은 캔디스톤 클리어젤인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요. 비포도 덜 생기고 딱 정말 정석 기본 클리어젤이랄까? 다 쓰면 좀 이렇게 바꿔볼까 싶은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쓱쓱쓱쓱 발라주고요. 돌려서 능선이랑도 확인해주시고 괜찮으면 각큐어링. 확실히 어, 오버레이 한거안한거 차이가 나지 않나요? 한게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뭔가 오버레이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거 발열감도 상당히 적은데요? 한번 큐어링하고 충. 중... 엄지는 이 파츠 사이에 틈이 살짝 있어서 그 틈에도 조금 넣어주었어요 엄지는 일단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있으니까 이 구멍 사이사이에 먼저 넣어서 채워주세요. 최대한 기포가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기포가 들어갔으면 빼주세요. 매끈하게 잘 됐으면 나머지도 이어서 발라줄게요. 큐티클 제거를 미리 해놓고서 했더니 약간 일어나 있어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웃음> 사회맛에 <웃음> 들어버린건가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웃음> 큐어링 할게요 모양이 예뻐서 <웃음> 파인링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바로 탑젤에 바를게요 여기 네 번째는 그냥 크레이지 탑젤로 한 번은 끝내버릴게요.